골든벨 도전 최지원 학생이 끝까지 씩씩하게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아쉬워라 알고 있던 거였는데 음, 원래 모르는 거 틀리는 거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아쉽고 골든벨 문제까지 못간 것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아까 지원 학생이 얘기했던 것만큼 오늘 지원 학생 정말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합니다. 또 지원 친구가 좋은 어른이 되고. 다음에 더 새로운 도전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